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문 프로입니다. 우리가 볼을 치다가, 레슨을 받다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왼팔로 스윙을 해야 된다. 왼팔로 클럽을 던져야 된다. 오늘은 왼팔이 아닌, 잘만 쓰면 도움되는 오른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을 칠때 왼팔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왼팔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오른손잡이가 더 많으시다 보니까 양팔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왼팔 위주로 스윙을 하시는 게더 맞기도 하고 임팩트 이후 뻗어나갈 때 오른팔 위주로 뻗어나가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팔의 반경이 짧아지게 되면서 치키닝이 나오거나 혹은 팔로스루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왼팔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왼팔만 사용하면서 오른팔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했다고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오른팔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오른팔꿈치가 내 몸의 옆부분에 붙어준다거나 혹은 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최대한 가깝게 들어오면서 내 옆구리와 배꼽 사이쪽으로 들어오면서 클럽을 눕혀주게 되면서 이렇게 클럽을 인사이드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역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오른팔이에요 그럼 이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가장 많이 레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팔을 이용해서 이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몸을 이용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오른팔꿈치를 내 복사근 쪽으로 붙여주면서 다운스윙 때 회전을 해주시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각도는 일자로 세워지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공을 찍어 치거나 눌러 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처럼 오른팔꿈치를 집어들면서 클럽을 눕혀주게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인아웃 궤도가 나오면서 볼은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게 되고 팔꿈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몸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클럽을 굉장히 쉽게 찍어치고 눌러치기 때문에 탄도는 지나치게 높게 뜨지 않고 적당한 탄도를 이루면서 공이 나가게 됩니다. 백스윙 탑에 간 상태에서 오른팔꿈치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복사근 쪽으로 가볍게 붙어주는 이 동작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운스윙 때 그냥 간단하게 회전만 해준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또 다른 방법은 몸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안으로 집어넣게 되는 방법인데요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져 주면서 몸의 왼쪽 사이드 골반과 어깨가 회전을 해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의 팔 모양 그대로 클럽이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몸의 회전 없이 어깨만 이렇게 들어와서 팔꿈치 모양을 만들어주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지나치게 기울게 되면서 체가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뻗어진다거나 혹은 클럽을 땡겨 치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동작은 항상 어깨가 들어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나의 옆구리 쪽으로 붙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몸의 왼쪽을 빼주시는 동작을 백스윙 탑에서의 오른팔꿈치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 클럽을 그대로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준다는 느낌으로 혹은 클럽이 더 눕혀지면서 손이 몸 안으로 파고든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서 몸을 회전을 시키신다면 몸이 아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클럽은 인사이드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치게 된다면 어택 앵글이 조금 더 완만해지면서 판도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클럽은 인사이드로 떨어지면서 아주 완만한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전부 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일 뿐이죠 내가 다운스윙을 할때 몸이 왼쪽으로 덤비면서 공을 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이용해서 몸을 좀 처지게 만들어주면서 몸의 앵글을 만들어주면서 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내가 다운스윙할 때 몸이 좀 뒤쪽에 많이 남는다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이용해서 몸의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게 되면서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동일한 스윙을 한다는 전제 하에 아이언 스윙은 공을 좀더 찍어 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스윙에 조금 더 맞을 수 있고 드라이버 스윙은 공을 좀더 올려 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 방법에 조금 더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다른 방법 틀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 샷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전부 다 조금 더 오른쪽 사이드와 왼쪽 사이드를 같이 사용해주면서 더 일관성 있고 더먼 거리가 나는 자들 더 쉽게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실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스윙에 도움을 주는 오른쪽 사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견범 프로였습니다